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어, <웃음> 이 개발선인장 대부분은 그 어, 본체가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완전히 종이자 처럼 됐을 때 그거를 뜯어 가지고 한 놔뒀다가 제가 2주일마다 보통 오니까 2주일 뒤에 와서 심었던 거고요 어, 요거는 그때 심지 않았는지, 뭐, 이제 더 오래돼서 몇달 뒤에 거의 종이책처럼된 건데, 그걸 심어 놓으니까, 이렇게 물론 뚜껑을 덮어 놨었죠. 그러니까 다시 살아났어요. 음. 언젠가 누군가의 댓글에, 어, 그게 말려서 그렇게 도 되나요? 라고 질문했던가, 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 완전히 그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거의 종이처럼 반했던 건데도요, 어, 삼목, 어, 이렇게 심어 놓고, 요, 요거 뚜껑 있거든요. 다이소에서 샀던 것 같은데, 요거, 아니다, 코스트커인가? 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요거 10개를 샀던 건데, 요 뚜껑 덮어놔서 이 살아났던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음, 저번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물산목 했던 거를, 음, 물산목 이게 지금 했는데, 사실 이거를, 음, 옮겨 심으려고, 상토가 다 떨어져서 산토, 상토 5 0리또 하나 주문해 가지고 갖다 놨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바빠서 아무래도 못하겠어요. 이게 지금 음, 보통 판매되는 건 3,4개 정도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지금 10개가 넘게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어, 그리고 이거 잘 자라고 있죠. 근데 이게 지금 2주일만에 왔는데 어 얘는 물을 줘야 되겠네. 근데 대부분은 물을 안 줘도 돼요. 지금 난방을 집에 안 하니까 그런지 물이 안 말라요. 그리고 집이 지저분한 것도 다 보이겠지만 어, 이 몬스테라 오늘은 우리 집 구경시켜주는 거예요. 화초들 구경 몬스테라 이거 새로 난거 얼마 전까지 이렇게 말려 있었는데 음, 굉장히 커졌죠? 얘도 한 총만에 3,900원에 샀던 아주 작은 유묘였어요. 음, 유묘가 이렇게 커진 거고요. 음. 근데 뭐요 뒤에 히메몬스테라도 유묘 하나가 5,990원? 그거였던 거를 사가지고 어, 옆에 이게 각각 심었던거 계속 삽목해서 심었는데 어, 이 기둥이 보이니까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셋네 개를 한꺼번에 심었더니 얘가 자꾸 말라서 시들어서 죽어가요 그래서 화분을 바꿨던 거고 어, 그것도 다 올렸던 거고요 예. 그리고 이 고무나무 1500원 주고 샀는데 얘가 지금 가장 작은 단계 요거 낮아서 얘 비틀비틀 하니까 이렇게 걸어 놓은 거예요 예. 고무나무도 잘 살았고요. 예, 저는, 아, 고무나무가 아니지. 얘가 지금, 뭐더라? 행은목, 행은목 나무. 이 행은목 나무의 꽃을 저는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제가 서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죽어가서 죽을까봐 잘나가지고 삽목해서 그제 숙소에다 놔뒀는데 숙소보다는 아무래도 사무실에 더 오래 있으니까 사무실로 옮겨놨다가 어느 날, 내려왔다가 다시 가 보니까 얼어 죽었더라고요. 사무실의 온도도 영하로 내려가서. <웃음> 이거 스킨답서스 폭풍 성장한. 어유. 이가요 요렇게 작은 꽃이에요. 이렇게 작은 거. 근데 그다음에 거는 이렇게 더 커졌고, 잎사귀 더 커졌고, 더 커졌고, 더 커졌고, 얘는 더 커졌어요. 와, 이건 너무 심해요. 어. 행운목이 저 나무로 된 것밖에 안 팔아서 할수 없이, 음, 무늬 행운목, 이라고 말하는 이 행운목을 더 샀었던 거고요. 음, 얘는 또, 어, 꽃을 많이 못 보는 거실이니까, 예, 이, 잎사귀가 예쁜, 음. 스파이, 이건 뭐더라, 스파이? 어, 스노우 사파이어. <웃음> 스노우 사파이어. 이것도 그런 식으로 샀고요. 예. 사실, 저 뒤에는, 여러 가지, 통합제 분갈이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8호 화분이 없더라고요. 다 고갈돼서. 예, 네, 저는, 저는 화분에다가 호스를 써놨어요. 보통 현의 화분을 1호, 3호부터 1 2호가 13호까지 있는데 다 사봤고, 그 중에 이제 제가 주로 쓰는 게 처음 사서 조금 크게 심는 게 3호. 그 다음, 그거 잘하면 6호. 그 다음, 8호. 그 다음, 10호. 그 다음에 12호까지도 사는데요. 12호부터는 좀더 큰, 다른, 어, 나무를 사 다른 화분으로 삽니다 예 이거는 수채화 고무나무 얘는 떡갈 고무나무 음. 그리고 얘는 그 유명한 <웃음> 인도 고무나무 어 올해 소원이 있다면 사실 이 <웃음> 극락조화의 꽃을 보고 싶어요 극락조화 아 아까 그 개발선인장의 모체가 얘예요 얘가 음 자주 말라 버려서 예 화분을 큰 걸로 바꿔 버렸어요 예. 이주일만에 와서 그렇고 햇빛 바로 앞에 있어서 그런지잘 굽고 얘는 첨탑 이라고도 하고 용의 발톱 이라고도 하죠 예. 요즘 저는 다육이는 잘안 키워요 근데 음 얘는 기천 밭 기천 이것도 기천이 하나 2008년도에 샀던 건데 굉장히 나눔하고도 많이 남았어요 옛날에 오프라인으로 많이 만났기 때문에 카페에서 음. 어 그런데 얘도 지금 바닥까지 다요이 스킨답서스 이 위에 있는 스킨답서스가 바닥까지 다서 얘들도 더 해야 되고 이 커피 고문 하면은 제가 한 손으로 동영상 찍다가 뿌리의 90%나 손상 됐는데도 불구하고 잘 자라죠 얘도 2주일에 한 번씩 밖에 물못 먹고 있어요 <웃음> 2주일 아니 어떨 때는 3주일 네. 얘는 얼마 전에 분리한 어, 금전수 금전수가 제가 기억에 하나의 알뿌리로 돼 있어서 할수 없이 그 버리려다가만 그 화분으로 옮겨 심었는데 아 이번에는 어떡하나 이제 가위로 칼로 뭐 예리하게 소독해서 잘라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했는데 다행히 분리되어 있어서 잘나눴고요 하나는 실수를 제가 또 이렇게 잡 조금 힘줘서 부러져 가지고 예그 단면은 유한낙수를 소독했습니다 예. 그리고 홍콩 야자남, 야자나무 야자나무 그 다음에 이 관음죽 그리고 더 피고 있는 여기 <웃음> 이거 웬일이래요. 어, 같은 4월에 꽃을, 꽃봉오리를 을꽃두번본 적은 어, 제 96년부터 군자란 키웠었는데 처음입니다. 그리고 얘는 홍콩야자 홍콩야자도 꽃이 이렇게 연이어 두번꽃 피는 건 처음입니다. 얘도 지금 꽃 피어서 시들어가고 있는 거지만 그렇게 하고 이게 가로로 찍으니까 별로인데요. 잠시, 세로로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어, 제 구독자님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 호야로 인하여 들어오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어, 근데 호야가 이, 지금 이게 지금 1.2m 짜리에요. 제가 180cm 까지, 그러니까 1.8m 까지 구했는데, 어, 21년도에 그, 파동으로 택배사의 파동으로 어 1.2미터까지 밖에 못 보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2미터로 나머지도 다 왔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거 1.5미터 이상이 돼야 꽃이 핀다는 말 아닙니다 저 1.2미터 되기 전에 꽃 폈어요 이거 보면 이거는 건 이건 이제 제가 분갈이를 12월에 하는 바람에 얘네들 꽃봉오리 발견했던 게이 봉오리 상태로 어 말라버렸어요 <웃음> 이거 올해는 보겠죠 근데 봐봐요 음 지금 여러 번핀 꽃봉오리 하고 꽃봉오리 하고 알수 보이나 이 봉오리 하고 어이건두번두번 두번 폈던 거고요 이 봉오리는 제대로 찍어줘야 되는데 두번핀 거고요 한번핀거두번핀거 그리고 네번핀 거가 1년 사이에 네번핀게 어디가 있나 네번 핀거 하고 달라요. 그 봉우리가 작고 어, 그거 자르지 마세요. 다 그, 그 거기서 또꽃 꽃집 핀대요. 여기도 봉우리 숨어있죠. 제 기억이 부정확할까봐 다 적어놨습니다. 제가 이제 뭐 발견이 좀 늦어질 수는 있죠. 제가 매일부터 있지 않으니까 어 이상하네. 제일 많이 폈고 제일 처음 폈던 그 거가 안보여요.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일단 명찰은 찾았고 명찰을 찾았으면 잎사귀 오 이상하다 예, 좀 말라버렸네요 요게 굉장히 좀 크거든요 좀 달라요 애들이 그리고 나서 얘들이 더 커요 지금 그 상태에서도 제 분갈이를 어디선 그 연탄분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걸 다 분리해서 하는데 이번에는 급해 가지고 예, 너무 졸리고 어. 새벽 6시 넘어서까지 하는데 나 갖고 그냥 가라는데 왠지 찜찜해서 얘네들이 잘안 자라면 어떡하나 걱정했었어요. 근데 꽃은 일단 못 폈고 11월에 꽃봉오리 발달하다가 다 떨어져 버렸고 12월에 거는 이런 상태로 그냥 저기 됐고요. 그런데 얘들이 이렇게 자라서 지금 이, 이거는 지난번에 이 위로 자라서 밑으로 내렸습니다. 어. 그리고 어, 이쪽에 있는 마블 스킨답서스, 얘는 새끼잖아요. 새끼인데도 얘가 너무너무 많이 자랐고요. 지난번에 이거 다 싹둑싹둑 해서 엄청나게 또저 개체수 늘렸는데, 예. 이렇 하고 있고. 지금 얘는, 음, 어, 화토호야. 어, 이건 수입된 상태로 그냥 와서 그, 뭐죠? 그, 나무? 나무 껍질 같은 데 속에 있어서 그걸 하나하나 분리해서 심었던 거고요. 그런데 제가 해피트리에 그 해피트리하고 그때 같이 샀던 여러 가지 의 벌레들을 그 피해 입어서 좀 이렇게 모양이 못 생겨졌지만 음 그래도 잘 자라고 주 있어요. 키가 이거보다 작았는데 지금 올라갔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욕심에 이거 좀큰 화분을 했더니 지금 이미 2주일이 넘었는데도 이 속이 젖어 있어요. 그래서 물을 못 주겠어요. 불안해서 과습으로 죽을까 봐. 그니까 얘는 지금 다시 꺼내서 속에다 다른 화분을 넣고 다시 해야 될까 생각하기도 하고 지금 이 호야도 지금 2 주일이 넘었는데 겉흙은 말랐지만 속흙이 아직 안 말랐어요. 전에 봤던 빠싹바싹 말랐는데 어 분갈이하면서 화분의 깊이가 깊어지니까 이이 이 화분보다 엄청 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어 여기 얘가 또열리를 하죠 물. 어, 뭐지? 그, 뭐, 이렇게 딱, 달라붙는 거안 사고요. 저는 물을 이렇게 놔뒀는데, 얘들이 여기서 죽어요. 음. 여기는 몇 마리 없나요? 네. 음, 곳곳에 물로 숨겨놓고 있어요. 아, 그리고 정말 1년 내내 피는 이거. 꽃길인 한번 키워보세요. 꽃길인. 너무, 너무, 너무 예뻐요. 1년 내내 꽃 피어요. 이, 뭐, 자스민도 좋지만, 네. 그리고, 예, 완전히 이거 좀비식물 같아요. <웃음> 카랑코에. 너무 잘 자라. 얘도 아주 엄청나게 개체수 늘어나요. 음. 그리고 아직 제가 제라늄은잘못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제라늄은 이제, 이제 공부 많이 해야겠죠. 음. <웃음> 딸기 먹고 놔둔 거. 예. 하나가 딸기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일단 옮겨 심었어요. 하여튼, <웃음> 어, 사실. 요 위를 보면 내 집이 어디지도 다 보이겠지만 <웃음> 예 이거 창가에 놓을 수 있는 건다 놓고 있어요. <웃음> 감사합니다. 제 집입니다. 근데 항상 음, 정리 못하고 떠나고 음 오늘 새벽엔 남편에게 어 남편이 좋아하는 깍두기 담아놨고 냉동밥 이런거 해놓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방비 절약하느라고 아무래도 올해 은퇴하는 우리 남편도 엄청 절약하네요 그냥 난방 켜놓지 그래서 화초들의 물이 안 말랐어요 감사합니다